안녕하세요 살레임의 강원장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40살이 됐었을 때꼭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어렸었을 때는 뭘안 해도 사실 뭐 좋은 것 같아요 운동하라, 건강에 좋은 거 먹어라 이렇게 말해도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 우리가 몸을 한 40년쯤 쓰고 나면은 어디가 꼭 약간 아픈 것도 생기고 기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하긴 하잖아요 꼭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예뻐보이기만 하면은 다죠 그쵸 피디님 이제 한 마흔 정도가 되면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람에서 뿜어 나오는 그런 에너지 활력 생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유산소 운동인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 하세요 20대니까 항상 젊다 아름답고 생글생글한 뭐그런 거. 사실 뭐 20대 때는 그냥 뭐 귀찮으면 안할수 있는 게 운동이긴 하긴 하지만 저 나이 대가 되면 운동은 필수인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으로 러닝을 하고 있는데 러닝을 접한 거는 작년이었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서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석천호수를 뛰기 시작했는데 그게 꽤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걸 하고 났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유산소 운동이 주는 장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혈액을 잘 펌핑을 해주니까 심혈관계가 튼튼해지는 것도 있지만 일정한 지점에 도달을 하고 나면은 이 약간 그 즐거움에 의해가지고막 10kg, 20kg 뛰는 게 별로 힘들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 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엔돌핀을 증가시켜주기 를 때문에 기분을 완화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우리가 만성 피로에 뭐 이렇게 스트레스 막 이게 왜 생기냐고 하면 은 지속적으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티솔의 분비를 갖다가 좀 약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이기게 해주는 거죠 그 위에도 사실은 뭐 테스토스테론 그런 호르몬도 분비가 돼서 근력을 잘 유지시키게끔 도와주고 여성 호르몬 있잖아요 에스트로겐 그런 호르몬 레벨도 밸런스를 조절을 해줘서 뭐 유방암이라든지 그런 것도 비율도 낮춰준다고 라 하니까 운동의 장점은 무궁무진하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있냐면 밥을 먹고 나섰을 때 글루코스 레벨 같은 우리가 혈당이라고 하잖아요 그 레벨에 대한 인슐린이 센스티비티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쑥잘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도 하지만 당연히 살도 덜 찌게 만들겠죠 자 그러면 유산소 운동은 얼마 정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 중간 정도의 레벨도 있고 약간 고강도 운동이 있거든요 중간 정도의 레벨이라고 하면 뭐좀 빨리 걷는 거라든지 수영 과배운 등산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150 내가 만약에 이거 갖다 세등 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50분 정도 하는게 좋고 고강도 운동을 했었을 때 러닝이라든지 사이클링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운동을 한한 번에 한 20분 정도 세번에한 20분 정도 하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짐을 챙겨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다고 했을 때 우리 p d 님이 그랬어요 어, 원장님 운동하면 늙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약간 아마 우리가 좀 운동선수를 연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고강도의 그런 운동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활성산소가 어떤 거냐? 우리의 정상세포든 나쁜 세포든 이걸 무작위하게 공격을 해서 노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질병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적절한 운동을 했었을 때는 오히려 활성산소의 레벨을 떨어뜨려준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젊음을 나타내는 것 같은 경우는 외모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실 한꺼번에 밸런스를 맞췄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40세 때꼭 해야 하는 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유산소 운동 시작하시고 같이 젊어지도록 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